바로 이거예요. 실손의료비보험에서도 치매를 보장하지 않는 일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죠 그러면 간병인 지원담보를 가입한다면 만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1 0세로 가입하셔야죠. 어, 기본계약을 따라가니까? 네, 기본계약을 네, 따 있거든요.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담보 중에 하나가 암진담비두 번째는 뭐냐면, 음. <웃음>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달에 부산당. 일단 간병인 지원일당 같은 경우는 에 M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보험용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치매감병보험 전문가 강민현 팀장님 모시고 치매감병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 그 간병보험, LTC보험, 간병인 지원, 지원 입원 일당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보고 가입하는 가이드 특히나 가장 문의가 많으신 50대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꿀팁들 가이드들을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감병보험 전문가 강민현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간병보험이랑 이 LTC, 장기 요양등급 보험, 간병인 지원담보 보험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의해주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세 가지 상품의 지급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 기준이 다른데, 첫 번째, 침매 간병 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매일 때 특히 CDR척도 3점인 중증치매를 진단받았을 때월 생활간병자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이든 120만원이든 회사에서 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걸 치매간병보험이라고 하고요. 네. LTC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CDR척도가 아닌 장기요양등급의 기준에 따라서 뭐 1등급은 얼마, 뭐 2등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간병보험을 말하는 것이고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이라고 거는 내가 치매뿐 아니라 기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했을 때 입원시에 회사로 요청을 해서 간병인이 직접 나오는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치매간병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치매감병보험 플러스 LTC보험 네. 비중이 가장 많으시고 가장 최근에 이제 한 3년 전부터 간병인 지원 이번 일당보험이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다가 지금 굉장히 이제 핫하게 가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보상이 가장 많이 되는 범위로 따지면 어쨌든 간병인 지원입니다 왜냐면 하 치매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다른 후유장애라든지 다른 기타 질병 상해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데 그만큼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는 좀 작긴 해요 하지만 어... 범위 보상 범위로 가장 봐서는, 범위. 봐서는 가장. 음. 그래서 가입하기에도 조금 까다로운 절차들 이 네, 있죠. 맞아요. 가장 가입하기가 힘드시고 일단은 뭐 대장 용종만 제거를 해도 인수를 맞아. 거절하는 회사가 있고요. 음. 그래서 <웃음> 과거 대비해서 사실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 간병이나 LTC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간병인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면. 우선순위로 봤을 때?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간병인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간병인 지원 입원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음. 치료력이나 병력이 있어서 가입이 안 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간병보험을 차선책으로 음. 그러면 간병인 지원 일당 왜필요한 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례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벌이 부분인데 제가 아파서 수술해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응. 첫날은 남편이 오죠. 둘째 날은 뭐 언니가 올수 있어요. 응. 셋째 날부터는 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친구가 와서 해줄 수도 없고 저는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응.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통해서 간병인이 와서 나머지 열흘 동안에 수고를 해주셨거든요 음. 연휴 기간이 끼어 있고 이래서 정말 간병 구하기 힘들다고 제 주변에 같이 입원했던 환자들이 너무 저를 부러워했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누군가를 간병하러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네. 그렇죠. 연차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건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간병인이 비싸다는 거죠 20만원까지도 치솟고 음.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앞으로 실손 다음으로 저는 필수 담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네 간병인 지원 일당 담보가 진짜 실수만큼이나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왜 핵가족화되고 있고 실제 사례들이 보상 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같아요 상담을 좀 많이 하시잖아 요 네. 네. 상담하시면서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실비에서 다 해주는데 아, 어, 병원에서 쓰는 거다 실비에서 주는 거 아니냐 실비만 있어도 다 되는데 굳이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비에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네 근데 실손의료비 보험이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요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으세요 음. 제일 먼저 물어봐요 실손의료비 갖고 계신 거 언제 가입하셨어요? 치매가 보장되는 걸로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음. 그러면 굉장히 의아해 하세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도 치매를 보장하지 않는 일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음,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의아해 하실 돈들을 위해서 네. 어떤 상품들이 지금 실손에서 보장하죠요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1순위 2009년 9월 이전 상품 여러분들 끝! 지금까지 지고 계시잖아요 음. 5, 60대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1세대가 많으세요 음. 꼭 기억하세요 음. 2005년 5월에서 2009년 3월 그 사이에 있는 실송 상품 음. 중 H사 상품이 치매를 보장하지 않고요 음. 2009년 이전에 s 4와 H사 일부 상품들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정신적 기능장애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병명코드가 뭐냐면 치매코드가 F00에서 F03코드거든요 근데 F00에서 F03까지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간의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하시다가 처음에는 어그외왜로보지 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잠시만요 그 장롱으로 뛰어갔어요 증권을 가져오시거나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모르셨던 거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담당하시는 설계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그렇실요 네, 왜냐면 네. 실수는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구실손 범에 대한 오해들 그 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보장 범위가 구실손이 신실손보다 넓다라고 오해하고 계신다. 신실손이 훨씬 더 넓습니다. 2005년 5월 이후 2009년 3월 사이에 있는 특정 회사입니다. 특정 회사. 근데 이때는 표준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보장이 되고 어떤 회사는 보장이 안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약관상에 명확하게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 회사들도 있는데 손해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포괄주의를 쓰기 때문에 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약관상에 안써 있으면 보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건 뭐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정확하게 써 있는 회사 나중에 분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짚어주신 거고요 내가 보상을 크게 받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전환 자체가 가능하신 분들은 아, 전환하셔라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내가 정말 이거를 끝 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르니까요. 유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유지가 힘들어서 해지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정말 곤란한 거죠. 그래서 실손 상담도 굉장히 초반에 많이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치매 보험 상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실손 보험 상담인데요. 이거는 빠질 수 없는 수순이거든요. 음, 하나 짚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 보험연구소에 나오시는 치매 감병 전문가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전문가님은 치매 감병만 아는구나. 다른 보종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보험연구소에 계신 모든 전문가님들이 각 보종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판매하실 수 있으시고 다른 건강보험들도 음.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없이 좀 질문을 해주시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가지시고 진행을 하셔도 좋겠다 네. 말... 저는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안 가입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 이 음.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 제가 뭐 다른 것도 가입시키려고 저러나 보다라고 뾰족하게 <웃음> <표정하게> 생각하지 <웃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겠어요. 최선의 컨설팅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50대 분들이 치매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음. 좀 살펴볼 수있을까상담사례로좀 제가 얘기를 좀 하면 좀 쉬울까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네. 50대 상담자 한 분이세요. 치매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똑같이 여쭤봤죠 실손보험은 갖고 계시죠? 28만원 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입시기를 봤더니 다행히 치매를 보상하는 예, 그 실손으로 갖고 계셨어요. 근데 분명히 그 담보 속에 갱신형 담보나 이런 게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때 다음날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음. 담당 설계사한테 엄청 막 해댔다고 음. <웃음> 하시면서 전화가 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진단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원일당 이런 것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정말 많으세요 생각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손이 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오르고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어, 안 그러고서는 28만 까지오르 네, 쉽지 않죠, 쉽진 않죠. 네.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은 나는 보험료가 오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실손은 안 올라요 음. 비갱신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거기서 정립금이 갱신대체보험료로 납부가 됐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나는 정립금이 있는 줄 알고 있다고 음. 근데 여러분 정립금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특약이에요 음. 갱신대체보험 납입료라고 해서 여러분이 갱신할 때마다 거기서 돈이 차감돼서 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르고 있다는 걸 체감을 못한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못하셨어요못 하셨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게 하다 가다다 소진이 되면 정말 이제 오르거든요. 내가 이번에 4배로 뛰었다. 음. 4배로 뛸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 사이에 계속 꾸준히 올랐는데 대체됐던 보험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손을 먼저 어떤 상태인지 짚어드리는 게제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은 통합실비로 보통 은 가입 돼 있으시니까 당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봐 드리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다른 당보는 없어요. 어, 질병 고도 후유장해 no. 80% 뭐 5천만 원, 질병 사망, 질병 사망 5천만 원, 뭐 대중교통 상해 사망 2억 뭐 2억. 그래서 난 엄청 잘돼 있다고 믿으시는 분.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엄청난 보장을 받고 있고 너무 잘 돼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거죠. 반대로 암담보가 엄청나게 막 1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 뭐암 사망이 1억이고 이렇게 뭐 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의료보험도 잘 돼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암담보만 그렇게 갖고 계신 것보다는 조금 폭넓게 밸런스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손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어,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폭넓게 밸런스가 조정되어 있는가? 음. 그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50대 리모델링 들어오시는 분들 저도 상담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짚어주셨던 대로 실손에 대한 급격한 상승. 그런데 내가 실손 보장이 되게 잘돼 있는 줄 알았는데 어, 되게 제한적으로 되어 계신 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꼭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 진단자금의 밸런스가 깨져 계시는 분들. 네. 특히나 이제 암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계신 분들. 안보험이 그러니까 많이 가입돼 있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전에도 인수가 가장 유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치매보험이 또 많이 가입돼 있는 이유도 또 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가장 큰 취지는 뭐냐면 보험을 너무 급하게 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손보험도 가격이 다 다르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 진단자금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만원이면 모든 보험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것같구 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치매감염 얘기하시다가 <웃음> 많은 분들이 얘기 듣고 막 아, 그래 맞아 공감하신 분들은 <웃음> 당장 전화해서 제가 이 보험을 해지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거나. 네, 네, 네. 이 영상 아니, 보신 분들 중에도 이제 해지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미 해지하시고 연락 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정말 놀랍게도. 근데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뭐, 리모델링하면 무조건 해지시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리모델링은 해지가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버릴 거 버리고 살릴 거 살려가지고 보완하는 게 핵심이고요. 실손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해지하시지 말고 절대.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기존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연락이 닿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제일 많죠 네 음. 그리고 기존 설계사가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껄끄럽고 또 하나는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예전 상품 그거는 해지를 하셔야 된다 음. 새로 가입하셔야 된다 음. 라고 말씀하거나 뭔가 새로운 가입 제안서를 들고 와서 그런데 고객님 이거를 하셔야지 실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단독 가입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설계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예, 모든 설계사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잘해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진행 상황이 너무 더디다 과감하게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험이기 때문에 음. 그런 인간관계를 떠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뭘 선택하셔야 되냐면 정말 믿을만한 설계사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분한테 좀 맡기고 싶다는 하 분에게 계약을 이관하시면 되세요 음. 계약 이관이라는 게 있고요 고객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드리고 고객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아 이거는 불필요하구나 이건 필요하구나 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지 그냥 어, 기존 거는 무조건 좋아요 아니면 아 무조건 안 좋아요 다 해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네. 무조건 좋아요라고 말하면은 왜 좋아요라고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음. 왜 유지해야 돼요? 음. 왜 없애면 안 돼요? 음. 뭐 이런 식으로 꼭 꼬치꼬치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영상을 많이 이제 접하시고 뭐 블로그나 인터넷을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요즘 고객님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현명하시거든요. 맞아. 이미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경우에는 믿을 만한 전문가님을 선정을 하시고요. 그분한테 계약 기간을 해서 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절차. 대로 좀 진행하실 수 있는 방향을 꿀팁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음. 리모델링 할때 어, 음. 만약에 어, 좋은 상에서 만났어.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할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어 그래서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많고 생각하는 게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마 있을 건데요. 그게 뭐냐면 암 진단비 담보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가입하셨을 당시보다 여러분 연령이 높아지셨고 그때보다 보험료는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 담보는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요. 모질하다만 보완을 하시는 게 맞고 너무 넘친다면 조금 낮춰서 조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전 암 진단비 중에서는 우리가 유사함이나 소외감으로 불러서 울리는 안들 있죠? 네. 갑상선암이라든지 이 암을 그냥 일반암으로 진단비가 지급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담보 중에 하나가 암진단비 두 번째는 뭐냐면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보험 요담보가 지금은 현재는 3년 갱신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기 부담도 높아졌어요. 네. 설계사들 중에서 이제 요렇게 권유를 네. 해요. 어, 일상배상은 범위가 좁아서, 네. 어, 자기밖에 안 되니까, 네. 요거를 가족이 모두 배상받는 걸로 바꿔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본인거 갖고 계시고 우리 자녀나 배우자가 가입하시면 돼요. 음, 어, 중복 도장은 안되지만 자기부담금이 제외되니까 그렇게 네.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거는 비갱신형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갱신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네. 어. 부실손을 많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니까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가 나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네, 이대 진단금이 나는 어나 뇌도 있고 심장도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보장범위가 굉장히 축소한 담보들을 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뇌졸 급성 심근경의 담보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보험료가 좀 높다면 그거를 좀 낮추시고 포괄적으로 뇌혈관 질환 전체, 허혈성 신장 질환 전체를 보장하는 두 가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좀 같이 탑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죠. 아시겠지만 진단비는 한번 받고 끝나요 그런데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한 번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음. 대부분 재발이 많고요. 또 후유장해도 남거든요. 그래서 진단비 이외에 나중에 재발했을 경우에는 수술비도 계속 받으셔야 되니까 음. 같이 꼭 수술비까지 구성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TV 홈쇼핑에서 생명보험사들도 뇌혈과 허혈성 관련된 것들 이제 판매하더라고요. 네, 판매할 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선진국 중에서 홈쇼핑으로 보험 파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홈쇼핑으로 이게 상품 판매가 될까라고 싶은데 정말 많이 가입을 네.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놀랍게 홈쇼핑으로만 가입한 보험이 100만 원에 이르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공격 들어올 것 같긴 한데. 홈쇼핑이랑 TM으로 좀 가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상품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가성비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보장에 대한 사례들을 보면, 어, 홈쇼핑 보험은 좀 약간 지향해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으세요. 홈쇼핑 보험은 저렴하다. 음. 근데 저렴한 건 이유가 한도가 낮아서 가입 금액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얘기 안 하고 자꾸 보험료만 월 보험료가 얼마예요 10년 동안 오르지 않아요 <웃음> 이거 엄청 조를하시 그리고 이제 홈쇼핑보 대부분 연예인 분들이나 쇼호스트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진 진짜 말씀 잘 하시거든요. 아, 그쵸. 에, 영업용 정말 대단한 분들이셔서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잘못 가입하셨다고 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반드시 가입한도라든지 정확하게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 <웃음> 그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그냥 이게 여담이지만 이게 나와서 그 연예인들이 보험 가구를 찍거나 쇼호스트 분들이 쇼핑을 하려면 이 설계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본업이 이 저희처럼 보험을 공부하시고 보험을 제대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짜여진 어떤 대본 안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신뢰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어, 전달하는 내용들이 틀린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그걸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입보다 더 중요한 건 보상을 잘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보상을 잘 받으려면 정말 전문가님들한테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고 가입하시고 보안 유지 관리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치매 감명을 때문에 문의 주셨지만, 네. 실제로 내가 보험에 대한 진단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신다면, 첫 번째, 실손보험을 먼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 실손보험이 치매를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라면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고요. 어, 지금 현재 전환할 수 없는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은 유지를 하시되 간병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손 다음으로 두 번째가 어, 간병인 지원 2번 일단 왜냐하면 은 간병인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비용이 비싸질 부분이고 내 자녀나 내 배우자가 체력 적으로든 어떻든 환경에 의해서 상황 적으로 음. 어, 내가 간병인 정말 필요할 때 간병을 못 받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 입원일단, 근데 단건강체에 한해서 네. 그 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유병자로 간병인 지원 을 입원일단 가입하시는 건좀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어, 비싸다. 금액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보완하시는 게 좋죠 다음으로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담보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체크 그렇게 음. 하신 다음에 수술비도 체크. 그 다음이 저는 치매간병, 음. 치매보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순서대로 여러분이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건강체시라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필수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좀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1순위는 일단 실비에 대한 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간병인 지원 일단, 건강하신 분들, 예, 간병인 지원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어, 3대 진단금, 3대 진단금 수술비, 수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우선순위에 맞춰서, 음. 밸런스를 좀잘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간병인 지원담보를 가입한다면, 만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100세로 가입하셔야지. 어, 기본 계약을 따라가니까. 네, 기본 계약을 따라가니까. 보통 그냥 간병인 지원 이번 일방만 딱 단독으로 가입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주계약을 뭔가 상해 사망을 넣거나, 뭐, 후유장애를 넣거나 해야 되는데, 그 주계약 자체를 100세로 두면 특약은 같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음.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데 90세 이후에는 더더욱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간병인 지원 이번 일당만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면 100세 만기를 기본으로 두되 어차피 갱신형 담보기 때문에 음. 이거는 100세든 90세든 변하지는 않아요. 음. 그렇게 네, 가시고 뭐 나머지 뭐, 뭐 진단금이라든 이런 거는 뭐 90세를 하시든 100세를 하시든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는 데에 따라 달라지겠죠. 음, 음. 그렇게 해서 만기는 100세로 가지 가는 게 네, 가장 좋다. 뭐, 이렇게 무슨, 저는 사실 그2의 실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네. 어 얘도 지금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통합보험 형태로 가입이 된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입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실손처럼 단독으로만 단독. 가입 가능한 그만큼 중요해지는 담보가 되지 않을까. 또 이제 파격적인 실험을 하는 보험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지금 라이나가 파격적인 실험을 아, 아, 아, 할 것처럼 <웃음> 네. K사도 이 15% 할인하는 게 어, 파격적이었죠. 파격적이에요. 너무 네. 그 이것처럼 뭐 보험사들은 항상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최신화된 정보들을 어, 계속 알려드리는 게 소비자님들이 보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웃음> 이달에 저는. 일단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는 에 지금 현재를 이제 처음에는 M사에서 먼저 제일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쯤 지나서 K사, D사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는 N사와 H사에도 간병인 지원 이번에 따라 탑재를 했어요. 아, 최근에 또 탑재. 네, 네, 탑재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M사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보상에있어서해야에서 H사가 스탠다드고 기준인 것처럼 그래. 네 간병인 지원1 일단 이 담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M사가 월등하다. 음. 지금까지도 아직도 최저보험료 1만원 플랜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대 기준으로 한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사이 정도 공동간병인 있는 병실이나 통학 간호 서비스 다른 타 회사보다 좀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고 이게 달라요 협력사가 많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시간에 빨리빨리 수급받지 못할 수 있는데 M사 같은 경우 는네군데예요 다른 간병인을 좀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도 교체가 좀 빠르죠. 앞으로 어떤 보험사가 제휴사를 늘릴지 모르겠으나 지금 촬영하는 이 기점으로 봤을 때는 M사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다. 음. 관계자들이 또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소비자를 네. 위해서 서비스를 잘 관리해 네. 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 M사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웃음> 우리 전문가님들 항상 이거 추천하면 두려워하셔. 두려워하세 아, 네. <웃음> 네. 관계가 없어요. 네, 네. <웃음> 네 혈관과 허혈성 신장 질환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좀 한도가 달라요. 음. 네 한도가 좀 달라서 그래도 최대한 한도가 좀 많이 나오는 회사 그래서 어, 지금 현재 한도는 H사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2천만 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음. 그렇게 준비하시고 2천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천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어, 저는 K사 음.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지금 어, 15% 음. 다운 아, 기간이기 아, 예. 때문에 특히 또 K사는 유일하게 음. 대장 전망 내한 비코드를 일반 암으로 음, 네, 시급하는 회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단금을 보완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K사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이거를 모두 한 회사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뇌호진단비는 여기 하고 싶은데 간병인은 여기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쪼개서 진행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한 회사로 나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어차피 담당 설계사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관리해주시거든요. 쪼개서 가입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해주고 싶은 보험에 대한 뭐 꿀팁이라던가 유의점 뭐 이런거 말씀해 주실게 있다면 어, 일단 오늘 제가 50대 좀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막차라고 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나이는 들어가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아프고요 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지금부터 90세, 100세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든든하게 마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탁을 제가 좀 하고 싶고 어, 저한테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혹시 문의를 주실 분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발 보험료 얼마예요 <웃음>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긴 하죠 왜냐면 하 보험료 예산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실소는몇 년도꼴 갖고 계시냐 그 다음에 전체 월 보험은 얼마 정도 내고 계시냐고 여쭤보시면 최적화된 컨설팅을 위해서 여쭤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실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객님들도 좀 믿음으로써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을 좀 전달해 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긴 얘기 나눴지만 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님들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보험을 정말 잘못 가입했구나 이 정도의 서비스도 없이 내가 이 정도의 비교와 설명도 없이 보험을 잘못 이해하고 가입나 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인지하셨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얘기 네.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